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노션 AI 에 대해 급히 테스트 영상만 올려드렸는데 요즘 좀 책을 쓰느라 시간이 도저히 안나서 그랬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비크에서 진행하는 웹이나 라이브 컨퍼런스에 초대가 되었어요 AI 시대 본캐보다 나은 부캐 만들어 보자는 주제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렸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무료이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세히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슈 중 정확한 답변의 오류들이 나옵니다. 제가 AI 도구들을 써보고 느낀 점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다른 정보를 짜깁기 해서 또 쉽게 말해 양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감성, 양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도우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화형 챗북과 새로운 쓰기 도구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노션 AI는 가장 최근에 나온 서비스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언어모델이 주류가 되면서 대부분의 기술회사가 시작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노션이 가장 최근에 진입했습니다. 대기자 신청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노션 AI는 대기자 명단이나 액세스 제한이 없습니다. 노션 AI의 장문 도우미는 컨텐츠 생성, 맞춤법및 문법 편집, 아이디어 목록 생성, 현재 페이지의 내용 요약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및 맥의 데스크탑 앱과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AI 툴중 하나입니다. 노션 AI는 이미 AI기 전에도 작문 도우미로서는 매우 파워풀했습니다. 원본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 이상으로 Notion AI는 사람들의 글을 수정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단어 블록을 몇초 안에 요약하고 글쓰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사람들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눌러도 되고 뭐 무료 체험으로 들어가셔서 계정을 생성하셔도 됩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어 여기 보시면 음... 빠른 메모 뭐, 개인홈 이거는 자기의 뭐 블로그 쓰시는 분이나 뉴스레터 아니면 어, 다이어리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오늘은 제가 AI에 관련된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시면 언어도 어, <웃음> 설정할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언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추가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AI에게 요청하기, 물어보기 등 글쓰기가 나옵니다. 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블로그 게시물, 뭐 개요, SNS 게시물, 보도자료, 독창적인 이야기, 에세이, 그리고 할 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음, 여기에서 보면 완료하시면 이게 완료가 되고 또 이어쓰기가 되어, 되고 늘려쓰기도 되고 기능들이 어, 노션 AI는 글쓰기 기반으로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AI, AI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중에서 어, 광고대행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또 노션 AI의 또 가장 어, 노션 AI의 장점은 이런 블록화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다 변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AI에게 이어쓰기로 다시 해볼게요. 쓰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표가 생성이 됐는데요 여기는 에 들어갈 텍스트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밑에 디테일하게 써진 것 같고 사실 이 표가 굉장히 또 음, 넓고 길게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로그인으로 들어와서 언어가 어, 미처 바꾸지를 못했는데요. 언어는 서, 세팅에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 아이디어를 얻고 여기에서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얹어서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수 있는 가장 좋은 어, 기능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가 아주 잘 나와 있죠 표를 늘릴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얘를 표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어요 노션 AI는 그래서 아주 어, 편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번역 이일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약해 줘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 표는 AI 기술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부업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AI 번역음식... 음시... 음성 인식, 작곡, 디자인, 마케팅, 금융 분석, 건강 상담, 쇼핑 어시스턴트, 게임, 스포츠 분석 등 각각의 분야에서 AI가 제공하는 장점과 한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번역은 빠른 번역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번역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라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해 줬네요. AI 번역, 빠른 번역, 인간의 번역보다 정확도 떨어짐. AI 음성 인식. 어, 높은 인식률. 배경음 등에 대한 인식률이 낮아짐. 맞는 거 같아. AI 작고 빠른 작고. 하지만 창의성과 다양성 부족. AI 디자인. 새로운 디 어, 쉬, 손쉬운 디자인 가능하지만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AI 마케팅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직관성과 경험이 부족하다 AI 금융 분석 정확한 분석 결과 제공 인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 부족 어, AI 건강 상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감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AI 쇼핑 어시스턴트 음... 손쉬운 쇼핑 가능? 그렇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AI 게임 높은 자동화 수준 인간의 게임, 게임 감각과 재미 부족 너무 재미있는데요 AI 스포츠 분석 정확한 분석 결과 제공하지만 인간의 감성과 전문 지식은 부족하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음, AI 도구들은 단순히 음, 워크플로어를 간소화시키는 도우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감성 인지가 낮고 어, 또한 양심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할 만한 AI는 아직 없다고 라 나왔어요 근데 영화 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봇과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해 그린 영화잖아요. 그 챗봇이 나중에 뭐, 그 대화를 남자와 하다가 감정까지도 개선이 되는, 그래서 서로 밀당도 하고 이러는 영화인데, 사실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재미없이 봤다가 다시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이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아직까지는 사람을 대처하기보다는 사람을 돕는 a i 다 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대기업들하고 싸움이 될수 없었던 우리의 개인들이 이제는 조금 더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도구들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좀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자 문법 수정, 일어쓰기 어조 변경, 여기 전문적으로 할 건지 캐주얼하게 할 건지 간담, 이거는 이제 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심플한 말로 바꾸기, 뭐, 예. 이 정도면 글쓰기,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손색없지 않나요? 어, 얼른 여러분들도 한번 도움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메타저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